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길드전, 불의 정령왕인데, 어, 이제 메인 딜러가 카이토일 텐데, 카이토의 웹폰 중에서, 니카와 <목소리> 브리가엘의 어, 딜량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자, 현재 사용하는 세팅은, 요렇게 세팅을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브리가엘. 브리가엘 스킬이, 이제, 크리티컬 증가가 있어요. 어, 그리고 스킬 자체에 보스 크리티컬 데미지가 붙어 있구요. 어, 이때 크리티컬을 받는 데미지하고, 어, 유카의 스킬인 단일 적에게 물리 데미지와 불속성 추가 데미지 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 과연 어떤 무기가 또 데미지가 잘 나오는지 비교를 해볼겁니다. 자 우선 차이점은 유카가 어, 3초 홀이 되어있다는 점이고 브리가일은 명암입니다. 이게 저희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가 어, 브리가일은 명암만 있어도 충분히 유카 3초보다 딜량이 높다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제가 플레이하면서 총 딜량이 어, 더 나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쿨타임을 보시면 유카가 23초, 브리가일이 11초로 어, 유카 스킬 한번쓸때 어, 브리가일은 스킬을 두번쓸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요거 때문에 좀 딜량의 변화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둘다 키스톤으로 일강화를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자그 전에 네, 이벤트로 받은 이성목의 은총 기간제이기 때문에 한번 요1 0개 뽑기를 먼저 몸풀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로 뽑게하는게좀 이상하긴 한데 기간제는 빨랑빨랑 써버려야 되니까아 여기서 쓰는거구나 오케이 10개 주사기 이벤트로 받은거죠 8번을 완주하면은 총 10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로가 안나왔고 넘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꽝 에이 야, 기간제 줘놓고 진짜 요렇게 뜨면은 어이가 없죠 자 비교 대상은 마지막 라운드죠. 개인전 마지막 라운드 100렙짜리 불의 정량왕으로 도전을 해볼겁니다. 네. 자 처음 비교할거는 유카로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카가또 공격력 증가 버프를 가지고 있고 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준 준의 네오테라가 공격력 증가 버프인데 어차피 중복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운 저항이 있는 두억신이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뀐게 신부의 눈물 요게 아니고 이제 하늘소자 두번째가 생겼기때문에 갈아끼고 어차피 총 합산 데미지 아니고 카이토 개인 데미지가 볼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방어, 방어버프, 공격버프 다 챙겨가고 있죠 한번 요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력 분력은 계속 먹을겁니다 어? 뭐야? 셀리가 왜 죽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죽어가지고 제대로.. 아 제대로 판정이 안되겠는데? 자 일단은 3800만 아 이거 죽은거 너무 큰데? 자 일단은 일곱판이 있으니까 요거 실수 이판은 넘어가고 다음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대로 한판 더 할게요 와 저기서 죽을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 이번판은 해방기가 좀 늦었네요 아, 뭐야? 세리가 또 죽었네. 아, 이게 불헤우리 때문에 좀 랜덤 요소가 있었네. 어, 왜 뒤에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타이밍 아자 그래도 언절이 6600정도 나왔습니다 3960그 다음에 아까 한게 3800 3830 3700만 제일 점수가 잘나왔으니까 요걸로 측정을 하도록 할게요 3966만 요걸 카이트 점수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리가일로 바꿀 건데 어, 장착 보너스는 챙길 거거든요. 그래서 준의 웨폰을 다시 네오테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포션이 애매하거든요. 구매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자나은 횟수가 지금 두 판밖에 없기 때문에 네, 브리가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아, 아까 아그 불기둥이 아 그게 좀 다른 서브 캐릭터들이 안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좀 랜덤 요소가 있었네요. 어 일단 브레이크는 조금 늦는 상황 유코보다 유카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자 크리티컬 고 브레이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좋아 되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아 1초 오딜 제일 잘들어갔는데? 설마 또 피가 애매하게 남나아 아니군요 자 3분 다 때려가지고 오 4500만? 600만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번판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딜을 넣었기때문에 어이 마지막 한판으로 최종 점수를 비교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데미 차이 많이 나는데? 900만, 600만인가? 900만 차이 났죠, 지금? 역시, 크리티컬이 데미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크리티컬을 받고 들어가서 했는데 아까보다 뭐 해방 게이지가 잘안 보이는데? 아, 불러네불러네 불러내. 바킬바킬바킬 저걸 못잡는다고? 저걸 못잡는다고? 와 씨, 와 저걸 못잡는다고? 와 미쳤다 와 어떻게 피가 저만큼 남냐 자 딜량은 어 역시 뭔가 이상해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해방이 조금 늦게 차는 것 같더니만 어 확실하게 딜량이 많이 줄었네요. 4,300만 4,500만 거의 이거는 4,600만 수준이죠. 그리고 아까 유카잘 나온게 3,700만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900만 정도 차이 나는거 봐서는 확실하게 어, 브리가일로 가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네, 대신 주내 무기 중에 네오테라 넣어서 어, 공법부챙기시고요 이렇게 한번 불의 정령왕 네, 개인전 딜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